아, 두 번째로 만들 거는 제가 이제 어, 에너지 바를 만들 거예요. 에너지 바. 비장의무게가 있습니다. 짠! 웨하스. 웨하스를 가지고 에너지 바를 만들도록 할게요. 준비한 통에다가 웨하스를 하나씩 넣어 줄게요. 어, 웨하스가 좀 작은데? 작은 웨하스인가? 일단, 초콜릿을 이렇게 아까 녹였죠? 아, 초콜릿 녹인 거랑 에너지, 아, 어, 이거, 웨하스랑 같이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초코가 들어있는 짤주머니를 잘라주겠습니다. 가위를, 가위로, 한, 요 정도? 이 정도 잘라주고, 오, 큰일 날 거네. 잘라주고, 부어줍니다!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슉, 자, 짠, 이렇게 넣어주고, 웨하스를 그래. 퐁당 중간에다가, 정중앙에다가 넣어줍니다. 정 중앙에다 넣어주고 다시 와,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음? 거의 한끼 식사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핑을 올려줄 건데 토핑을 아까 어, 빼빼로 만들때 쓰지 않았던 빼빼로 만들때 아까 이거 크런, 크런키 크런치! 크런치 안썼죠 다크초콜렛과 크런치의 만남 으됐 크런치를 여기 부어줄게요 우와! 바삭바삭하게 맛있겠다 됐어 자이 정도면 됐고 자두 번째 에너지 바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밑에다가 크런, 크런치를 넣어줍니다 우와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 자 그리고 초코로 사이사이 메꿔줘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웨아스가 필요하죠 웨아스를 꾹 눌러주, 눌러줄게요 꾹꾹 꾹 눌러주고 다시 초코 와 진짜 이건 대박이다 와 이건 초대박인데 너무 검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검은 것만 하니까 별로다 이제 자 이제는 하얀색을 좀 섞어주고 알록달록 이것도 취향껏. 취향껏 넣어주는 거예요다 계산하고 넣는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다크 초콜렛은 할 만큼 했으니까 딸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딸기로 짜잔 제가 딸기를 노, 그 녹여왔어요 아까 물 끓이면서 딸기를 같이 넣어 놨어요 딸기 냄새가 딸기 진짜 화면으로 보시는, 보셔서 시는보 모르겠지만 아 딸기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니까 러 진짜 딸기 냄새는 아니고 딸기 과자? 아닌데 불량식품 딸기라 해야 되나 아무튼 딸기 냄새가 장난이 아닌데 이번에는 피스타치오를 일단 처음에 넣고요 그 다음에 딸기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꽁다리를 좀 잘라주고 너무 많이 자르면 너무 많이 나와서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요 웨어스를 넣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딸기 토핑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토핑 자 이번에는 이걸 사용해 볼거예요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크로칸트라는 어, 과자인데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생겼어요 이거를 뜯어서 토핑으로 사용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쪽에 프로칸트를 바닥에 살짝 깔아줍니다 그리고 딸기로 맛있는 딸기 향이 나는 이렇게 딸기로 채워준 다음 웨하스로 어우 쉣더 웨하스로 눌러줘 그리고 나서 다시 바삭바삭한 식감을 좀더 더하기 위해서 크로컨트를 중간에 이번에는 듬뿍 뿌려줘요 듬뿍 어?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끝까지 만들어 봐야죠 됐스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크로컨트를 다시 됐다 자 일단은 초코 크런키 초코 크런치를 넣어준 다음에 이거 화이트 초콜릿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웨아스 투입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화이트 초콜릿을 넣어줄게요 됐스! 그 다음 눌러줍니다 안돼! 위에는 크로칸트 이거 하트 하나 넣어 주자 하나지. 마지막은 피스타치오로 마무리를 할게요 피스타치오 투입 중간중간에도 좀 있어야지 완성! 자 이제 이 에너지바를 냉동실에 넣고 좀 굳혀 볼게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냉동실로 고고싱 짜잔 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초코가 벌써 다 얼었어요 다 굳었어요 이렇게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토핑과 하나가 돼요 쇼핑이다다 다 붙은 게 아니라서 떼어나볼까? 거를자 일단은 하나 빼볼게요 초코. 어 이거 안 빠지는데? 어 됐다. 오 대박.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림도 있고 예쁘다. 예쁘지 않습니까? 왜 글씨가 써져 있냐면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게 울록골록하게 글씨랑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먹어볼게요. 와 대박이다. 짠 수제 에너지바. 음. 우와 와. 와.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초콜릿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약간, 너무 달아. 너무 달고, 아, 초코 부분 을 많이 넣지 말았어야 됐네. 음. 나머지 초콜릿은 오늘 하루 만에 다 먹으면, 약간, 당뇨병 걸릴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음. 천천히 아껴 아껴 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집이 너무 난장 난장판이 됐어요, 집이. 집이 너무 난장판이 됐어요.